오! 야! 그래! 야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는 기라 타크닭 크롭이면서 호호호호호호호 크닭소 두두두두두 스크하고요 요렇게 해보자 총총총총총와 자, 아이쿠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메게르다입니다. 근력 메게르다다, 그죠? 스텝업 뽑기로 나와가지고, 한, 한, 요 정도에서 바로 뽑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얼마나 어떠 쓰는 겁니까? 마수전에서 자신의 스킬 사용할 때마다 아군 영웅 생명 관련이 6%씩 퍼 최대 30%까지 퍼 증가하게 되겠고요. 생관입니다. 재생률 같은 것들도 올라가기 때문에 긍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 거기다가 필살기 예정 한 가지 증가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지. 요게 이제 뭐냐? 도나르 성물. 도나르 성물이 사티 마수전에서만 때 마술전에서만 자신의 스킬 사용시 아군 용피 필살기 한 칸씩 증가시키는 거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늑대를 좀잘 잡게 됐는데 어 그렇게 되면서 모든 아군 용 생명관련 능력을 10%씩 최대 4회까지 총 40%까지 생간을 올립니다 얘랑 되게 닮은 애예요 걔랑 닮았는데 성물이 없어도 그냥 개성에 뚜 칸이 들어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자신의 스킬 사용으로 인해 디버프 효과 해제된 아궁은 어 힐도좀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성부터 디버프 해제 2성부터 는 디버프 해제하면 그거에 따른 경화 부여하는 거, 그 다음에 삼성에는 디버프 풀면서 아, 디버프 개수만큼 경화 붙이는. 근데 이거 자체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자체도. 뭐 때리는 거는 뭐 기대하면 안될것 같고 필각이 있긴 하다. 그러에필살기는 그런대로는 때릴 걸? 바로 한번 뽑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보기 싼맛에라도 뽑아 두시는 게 어떨까. 아, 뽑으면 또, 지... 오! 봤나? 바로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끝났어요. 와, 이번 색깔봤세요뭐 뭐 이게 아니야. 헐. 카운트, 짝그닥 들어가면서 바로 찾아보고 있고요한 개. 쪼! 와우. 이건 누구더라? 아, 별모스 리즈구나. 네가왜 나왔어, 임마? 자, 다이아 한 개, 한 개로 뽑게 되는 두 번째, 하하. 고구마 줄기가 나오고 말았다. 자, 스텝3. 스텝3 확정이었나? 아닌 것 같네. 예, 구스는 또 천장을 찍고 이집앞자스에게 다이아를 빨리냐 하면 절규할겁니다 아,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보기에 반천장 정도에서 뜰것 같고요. 스르르락, 눈 반짝이고, 글자 색깔에 따라 갈린다. 아, 노란색? 아,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뚜어 붙다. 오케이. 뚫어 붙다. 허크당 잡고한 개. 자, 그러면 나오자, 이제. 야이마 라인업에 있나 이번에 시브루드? 니도 그래 나쁘지 않은 친구지 자이번에 확정이네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치봐봐 인마 알비오라치바한개 어머 야, 야, 야 봤나? 야얘 얘 맞나? 얘 맞나? 이 메게르다 맞나? 이 메게르다 맞아요? 아이씨 야야 야, 메게르다야 아니네 아나 진짜 아이, 어디서 이자석이 오빠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왜또 ᄀᄀᄀ 나오노? 왜 ᄀᄀᄀ야? 선물 공유해야 될걸요? 필살기가 같은 형태였잖아. 뜹칠 7. 칠 7? 야, 내가 또 천장을 다, 아, 내가 이런 마수준 캐릭터 자석한테 내가 다이아를 다 빨리 해야 된다고? 야, 다음 주가 더 중요한 에 나오는 느낌 아니냐? 다음 주 30일. 어? 와우.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확정도 받고 이것도 하나 받고 둘다 받으면 좋겠다, 야. 키워. 우와 와야야 야, 봤나 야 옷이 다르네 옷이 야야 야, 잠깐만 와오 이쁘다 이쁘다 야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았어 어어. 자 스텝 10입니다 이번에 하나 더 뽑고 그다음에 한번더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면 뽑았지만 이거는 못 참잖아 자 봐봐 여기 한번 나오면서 자 그런 꿈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천장까지 하나 더 받으면서 좋습니다 요즘도 괜찮지 않나? 바로 키워가지고 한번 데려가 봅시다 자 요렇게 덱을 한번 짜봤어요 도나루로 피사기 게이지 챙기고 일마루도 피사기 이지 챙기고 이래가지고 그냥 광크덕광크덕광크덕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한번 마담 보겠습니다 야너 그냥 궁을 막 채워 봐봐 막 채워 봐봐 자차크다 하면서 빠지는데 뭐 빵빵 소리 하자 빵빵 칵? 빵빵 두두 두두 빵빵 궁이 막 차고 있습니다 궁이 막 차고 있어요 버크동 하고요 두두카카옹 이러면 벌써 필살기 다 만들어졌잖아 야 이거 좀더 하자 버려 버려 약한 카드 버려 버려 버려 버리지 말고 버려 버크당 아 지금 한방쑤실걸 공이 <웃음> 대단하게 <웃음>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자세 풀크를 생각 안 하고 막 썼구나. 세게 때릴게 그러면. 과그당 이렇게 한번 가볼까? 버크당. 어. 조금 여기 있지만. 펑. 저요렇게자또 공이 바로 있어요. 공이 바로 있어가지고. 크닥 한번 찍어보고, 요런 정도 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잠깐만! 들어볼까? 얘, 디버프 많으면 경화로 바꿔먹지? 디버프를 좀 당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듣고 실험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레이 때문에 저만 안 들어오게 지금 한 거잖아. 당하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황 한번 또필싸게 만들어졌잖아. <웃음> 청! 이렇게 해주고, 청! 야, 이게, 어, 야, 정마 벌써 죽나? 야, 저거 왜 죽어? 저거! 야, 야,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약하노 이거? 맛있는 거딱 만들어놨는데, 이게 밥도 안 먹고 가뿐해 밥을 먹었어야지. 야, 좋은 거 같다. 좋은 거 같다. 내가 보기에 그냥 둘다 쓰는 거 실험해보는 건데, 안 그래도 될거 같고, 진짜 다양한 덱으로 쉽게 늑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 아 또, 궁 빨리 만들어볼게요, 그냥. 툭 하고 자빠지는데, 쫙, 끄덕, 들어온다. 그리고 생관도 막 올라가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야, 생관이 지금 총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도나라한테도 생관 올라가는 거 있고, 생관만 다 챙겨도 재생률이 개돌아프겠는데? 안정감이 되게 올라가겠는데요? 오, 이제 때리잖아. 아프잖아. 근데 생관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흡혈도 높아진다. 그지? 스택 이거 다 쌓으면 어떻게 되노? 이마궁 쓰면서 궁 게이지 다 줍부는 거나 <웃음> 야, 이거 우리 후딱 죽이 보자. 패를 아낄 때가 아닌 것 같아. 요한 써. 그럼 궁도 만들어졌지? 약간 찔러버려, 그냥. 찔러버려. <웃음> 야, 이게. 막 뭐가 남아도는데, 지금? 으두두두두 스가 봐막 찔러보자. 와! 야, 이거, 늑대도 이제 되게 빨리빨리 빨리 잡겠다 이제 숙제가 좀 빨리빨리 끝나겠구만, 이거. 야, 뭐가 남아도는데, 뭘로 때릴까? 콱크당. 두두두두두, 스쿡. 두두두, 스쿡. 이렇게 가보자. 콱크당. 야, 이씨, 너무 많이 썼나? 패를. 패필러까지 없었네? 어, 야, 늑대가 왜 이렇게 말랑말랑해? 오늘따라. 콱크당. 어? 두두두두, 스쿡. 이렇게 때려줘. 콱. 그거, 임마, 이제 브레이크 있어가지고 사는 거지, 임마. 몸다 터질 뻔 했다, 알고 있지? 자, 군 게이지 증가시킵니다. <웃음> 자, 군 게이지 들어오고 있고요 아! 아, 내가 그것도 아어 아 깨주네. 고맙다, 고맙다. 지금 아티팩트가, 나 그것도 없어. 사슴 아티팩트 없어가지고 빙를안 당하고 그런 게 없거든? 그냥 길진 그려네 세리빠 사프는 거라. 형 지금 위협한다, 임마가. 어떡하지? 형 너무 무서운데? 자, 이건 어떤가? 퐁. 아 혹시 몰라서 스티커 하나 넣어놨는데 죽었어? 스티커 혹시 몰라서 하나 넣어놨는데 죽으면 어떡하노? 내가 보니까 여러분, 이 자석들 생체를하는게 나을 것 같다. 얘들 딜 필요 없거든? 딜 아예 못해도 괜찮아. 지금은 제가 맹철이에요, 애들이. 딜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자석들 저생체를해가지고 괜히 피 깎여갖고, 뜨때문에막리트라이하기 만들지 말고 생체를해가지고폐를 써주기만 하면 돼. 아, 다 필요 없어. 쓰기만 해, 너는그럼면 되는 것 같아. 뭐 똑같이 가봅시다, 이번에도. 잠깐만, 3층에는 애들 디버프 걸지? 한번 풀어먹는 그런 모습도 좀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똑똑똑똑. 3층은 그래도 단단해. 3층은 단단하고, 또 너무 대충 넘어갔다가는 좀 무섭기도 하잖아. 그래서 궁잘 챙겨가지고, 너 너무... 어? 와, 아프다. 어? 야, 아프다. 야, 생관을 확실히 올려야 되겠다. 이 자식이 생철했었어야 돼, 생철.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들어왔고, 그지? 궁은 다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죽으면서 괜히 걸리적거릴 수가 있겠네. 와, 공 들어오는 거 봤나봐, 그거. 쏙쏙들어오네 너무 행복하네, 막. 자, 자세히 이제 준비해 놨고. 어, 야, 잠깐만! 어? 와, 야, 이게 저자석이 죽어서 문제가 되겠다, 야. 지금 디버프 해제고 나발이고 간에 이 스택 좀더 쌓아라. 그래가지고 생관 올려가지고 흡혈 세게 해. 자, 체 크닥 치고 디버프 좀더 올려. 자, 이 정도로 넘어가보자. 꽝! 좀피좀 빨았나니? 너거 좀피좀 먹었어? 오케이, 그렇지. 잘 빨았네. 디버프 하필 네가 걸릴 뿐네. 풀수 있는데, 그지? 자, 요거는, 그약보이 우쓱하다, 버버버버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바바바 해보자. 이거는 다음에 쓰자. 고고. 와 그닥 차가워 어, 네, 네. 뭐, 차 그닥까지 차 도도도도 도한도도도마 마스가 말랑말랑하노 도도도도 도도도 차가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마수전 이게 이좀 그래 마수전에서 좀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매주 해야 되는 숙제인데 이게 답답하니까와오 어? 야. 그래! 야,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 인기라. 탁, 그닥, 풀업 비면서호하 어, 그닥, 쏘. 두두두두두수 그, 하고요. 필살기 에이지를 더 증가시킨 게 좋겠지? 자세히 저기 이런 거 만드는 것보다, 그냥, 남 필살기 만들어. 이렇게 해보자. 호호! 숭! 광! 야, 너, 임마. 브레이크 때문에, 임마. 이것들이. 원래 하수, 임마. 머리 박살 난다, 너거. 어, 잠깐만. 패가 그렇게 어, 나왔네. 패가 뭐가? 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국 만들면 돼. 어, 야, 조금 때린다. 얼티밋까지 는국못 만들겠네. 자, 이렇게 또국 준비를 해봐 봐. 자, 이러면 또국 만들어졌다. 그죠? 야, 궁 하나 진짜 빨리빨. 야, 이게 붕이 뜨뜨뜨득 이렇게 들어. 그 맛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 궁이 착착착 들어와. 패가 착착 묻듯이. 이런 맛이랄까? 어떻게 죽일까 <웃음> 그냥 도발밖에 없지 이만한 궁잔치 하면 되겠지 풀고 때릴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잔치상 카푸지 뭐 아, 어차피 법해제라 가지고 못 풀네 못 풀면 강제적으로 풀어야지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웃음> 들어가 겠습니다 팍샥 육샷 카 팡카오 어단단한데어단단한데팡막 아무리 당단해도 임마 느긋그느 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스와어야이집야이집 <웃음> 야, 야, 앞자식이 화났나 본데 야집앞 너화나서 어디서 이마 이거 어뿅뿅뿅뿅뿅 지금 막 강타래 그나어총총총총총와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약간 필살기 빌딩 누가 가능해진다 그렇고 요 덱보다는 아마도 한명만치면 하시고 도나르 자리에 빌러 하나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맛 깔지게 할수 있고 얼마나 생체라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